손인사 시작그래요손이사 자, 시선 맞춰서 오른쪽 볼게요 자, 시선 맞춰서 왼쪽이요 자, 가운데 보고 하트 할까요, 하트? 자, 아이브 이거 포인트하면 동작 좀 해주세요 자, 키치한 포즈 할까요? 키치한 포즈. 자, 내일 없으니까 콩순이 포즈 어때요? 콩순이 포즈. 자, 다 같이 반유진 포즈 할까요? 반유진. 네, 감사합니다.